1번 홀8 5 m 8 5 m 터 1번 홀은 8 5 m 터에요 어우 뭐야 내리막인줄 알았는데 오르막이네? 어 1번 은 오르막 홀이구요 나쁘지 않은것 같은데 아, 오르막 경사 좀 있어요 샤, 이렇게 볼때는 <웃음>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음. 그린에 봐봐야겠지 음. 아, 여기도 약간 등산 냄새 나는데? 엄청 많아 언니 <웃음> 내가 지방은안 어. 등산 쩔어 여기 전기데 어웨이 잔디 괜찮다 음, 잔디 상태 아주 괜찮습니다 그린은 어떨지 한번 올라가 볼게요 여기는 나이홀 아니고 14홀 경북 김천에 있는 정월골프클럽이에요 오 잔디 나쁘지 않은데? 엣지도 깨끗하고 그린도 괜찮은 것 같아요 나이스 2번 홀이 언제까지 오르막이야? 계속 오르막인데 <웃음> 아, 치는 건가? 아니 여기서부터 해서 절로 <웃음> 2번 홀은 오르막 경사또 심해요 아니 70m라고 되어있는데 70m 훨씬 더돼보여요 몇 번홀까지 오르막일까? <웃음> 이번홀도 어. 관리 잘 돼있어요 그린 주변으로 공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경사가 오르막 경사가 좀 심해서 와우 바로 한번늘이에요한번늘은 77m. 한늘늘 77m. 그리고 역시나 오르막. 근데 여기 90m 돼 보여요. 오르막 경사 또 상당하고요. 그래도 세워이가 그렇게 좁지 않아서 연습 충분히 할 만한 공간이 좀 확보가 돼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잔디 상태도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되게 폭신하고. 오늘 날씨가 되게 춥다, 근데. 음, 티박스 매트가 그래도 어드레스를좀 방향을 잡아줘서 괜찮은 것 같아요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어떤 데는 막 티박스 매트가 방향이 엄한 데를 바라봐서 되게 헷갈리는 데도 많은데 여기는 그러진 않네 잔디 상태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 가성비도 괜찮은 것 같아 15,000원인데 되게 좋아요 와우 어. 그림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리 와. 나 4번, 6번 티셔이 어떻게 같이 있지? 와, 씨. 오르막. 미쳤다. 4번으로는 90. 홀은 드디어 처음 보는 내리막. 그리고 4번을 옆에는 이렇게 자판기도 있습니다. 야, 다른 데는 15,000원이면 어. 진짜로 30m짜리, 40m짜리 치는 거요 그치. 여기는 거리가 꽤 길다. 좋다. 잔디 컨디션 상당히 좋고, 그린도, 여기는, 5번홀은 어, 그린 경사가 좀 있네요. 핀 뒤쪽으로는 내일만버팅을 해야 되고, 저앞 오르막이에요. 이렇게 대박선이 이렇게 서있어요. 멋있죠? 되게 무섭다 근데. 이 새끼 찾서 이렇게 저기로. 아일랜드 선물이에요. 음, 4번하고 같이 이렇게 새우개를 좀 같이 쓰는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타고사고 타고 조심해서 쳐야될 것 같아요 안전망이 그래도 높게 있어서 그렇게 뭐 위험하진 않습니다 아5번은 50미터네 아, 근데 왜 이렇게 길어보였지? 아 아일랜드 성울이야 5번 5번을 또 그린 괜찮아요 살짝 오버노른 티박스가 불안정해 기울어져있어요 자 5번 83미터 그리고 우와 내리막이 오른다 내리막이 엄청 심해요 대박 짠다 바람도 엄청 불어 내리막길이 너무 위험해 오 6번을 또 그린 상태 좋습니다 여기는 좀 넓어서 좋다 나이스 아, 또 오르막이야? 오르막 또 나왔네 오르막이 심하니까 이렇게 가방을 두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이 많이 되는데? 어? 운동이 많이 되는데? 응. 어떤 구독자분이 숨소리가 되게 리얼하다면서 아, 아, 아, 아, 아. 너무 힘들어. 이게 진짜 거짓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리얼입니다 이럴 거 있으면 아까 저기서 치고 왔잖아 이동 동선이 조금 불편해 자 자, 7번 홀이 거리표가 이거 구라예요. 98이래매. 뭐야. 근데 체박스 네트는 1번 빼고 다 깔끔해. 그리고. 자, 홀은 마찬가지로. 어, 빵코 처음 보는데? 어, 나른 여기 보시면 여기 세어웨이 <웃음> 같아. 정결 세어웨이 같아. 여기는 다른 오에 비해 더그림도 넓다 아...세호이 좋아요 아, 어, 코스가 좀 불편해 <웃음> 어, 산디 괜찮은 것 같아 되게 짧게 잘끊었놨어 벙커 처음 보는데 벙커가 아주 턱이 상하네 어, 7번홀 그린 경사도 되게 다양하게 있어 그리고 그린도 넓고요 그래도 14번홀까지 있어서 이제 전반전 끝났네 아, 8번홀 이렇게 다 티박스마다 쉬는데도 다 있고 괜찮아요 되게 8번홀은 90m 90m고 여기는 그나마 좀 어, 무난한 직선 코스네요 살짝 오르막이 있긴 한데 그렇게 심하지 않아서 거의 평지를 보셔도 돼요 그래도 사람들이 대기가 있다는 걸 알고 되게 알아서 찰찰찰 잘 빠져주는 것 같아요 8번을 그린 상태도 좋네요 나쁘지 않습니다 낙엽이 좀 있어서 그렇지 그리고 8번을 또 경사가 좀 있어요 9번홀 80m. 아, 여기도 비교적 평지네요. 어, 그린 우측으로, 아, 그린 앞쪽으로 이렇게 벙커가 또 하나 있고요. 여기도 벙커 타기 좀 있네. 어, 우핀이에요. 어, 여기도 그린 되게 넓다. 아, 잔디 진짜 포근하다. 벙커 아까 어땠어? 괜찮아? 응. 자, 이제 10번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아 어, 여기도 오르막 코스예요 오르막 코스고. 그린이 잘 안보이네 어85좀더 쳐도 될것 같아요 초반에만 좀 오르막이 있어서 좀 힘든데 후반으로 가니까 그래도 괜찮다 걸을만하고 경사도 안심해서 괜찮네 근데 거리가 뭔가 다양한 것 같은데 뭔가 비슷해 <웃음> 11원으로는 70m 그리고 앞에 여기도 여긴 진짜 직선이에요 그리고 뒤쪽에 공간이 없어 보여 너무 길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실처럼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지, 마실처럼. 만오천원 밖에 안하니까. 그지. 풀드 가지. 궁금하다, 파스리. 이 동네 분들 참 좋으시겠어요? 사람들이 이사 와야겠어요? <웃음> 지방이 확실히 좋은 데가 많아, 파스리는. 12번 12번은 많이 밀리는 구간입니다 서로 조인하셔서 플레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2번이 가장 여기서 긴 거리에요 140m 그래서 이렇게 많이 밀린대요 코스는 내리막 헉, 좋다 때리고 싶다 어, 아 <웃음> 정말 때리고 싶다고 어 되게 넓어요. 그래서 어, 공을 시원하게 치고 싶은 욕구가 좀 생기는 그런 코스네요. 그린 뒤로 큰펑커가 보이는 것 같아요. 저기도 턱이 엄청난데 어, 주변에 그래도 공간이 좀 있다. 뒤쪽은 공간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홀마다 여기는 이렇게 쉬는 공간이랑 자판기랑 이런게 되게 많아서 되게 좋은 것 같아. 이 정도면 그지? 언니네 동네에 있었으면 어, 맨날 간다 언니, 안 간다? 응. 맨날... <웃음> 진짜... 마나... 어. 드라이버 잡는 홀들 어, 어. 있잖아. 아, 그렇지. 근데 그런데 비잖아 그렇지. 만원 넘잖아. 근데 여기가 또 좁지도 않고 코스가 그렇게 막 답답하지도 않잖아. 파스리 치고는 엄청나게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되게 좁아서 막. 어, 사실 막 공치기도 되게 불안한데 많거든요. 근데 여기는 상당히 좋네요. 채를 더 열어. 완전 완전 열어봐. 더 이렇게 어 열고 채를 바깥으로 빼봐. 이렇게? 가파르게 그치. 그렇게 한번 쳐봐. 봐 <웃음> 귀여. 믿고 쳐야 돼. 어, 그치. 위쪽으로 든다 생각. 그치. 엄청 뜨지 공. 딱 쓰지. 여기 오 137m 어. 어, 그린 왼쪽으로 공간이 좀 있어서 어, 괜찮네. 여기 또 그린 우측에는 펑커가 있었어요. 어, 1 3번을 그린 상태도 괜찮습니다. 여기도 경사가 좀 있어요. 골. 자, 120m. 여기는 오르막. 오르막이네요. 120, 어, 120꽉 쳐야 되네. 오, 잘 흘렸는데. 전체적으로 그린 상태가 다 좋네